예, 이쪽으로 오세요. 예약. 이쪽으로 예게요 맛있어요. 쳤어요. 아, 아, 아, 맛있겠어요. 맛있겠어요. 아 나, 나, 아니 이 사람 짐이 엄들어있으까 어제 눈썹 문신을 해가지고 지금 눈썹이 좀 까매요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냐 얼굴이 사실 부은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찐 거예요 요거는 이번에 파인드 카푸에서 새로 산 가방이에요 근데 저는 색깔이 조금 더 연한 핑크 쪽일 줄 알았는데 실물은 생각보다 되게 진한 약간 보랏빛이 섞인 그런 핑크? 그런 가방인데 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괜찮아요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안에 수납도 은근히 넓어서 괜찮은 것 같고 이렇게 숄더로 매기에 예쁜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샀습니다. 이거는 필수 보조배터리랑 그 다음에 이거 쿠션 립밤 필수 그 다음에 이거 립스틱 그 다음에 이번에 산 핸드크림 아쿠아 디파르마 그리고 이 에어팟이랑 그리고 지갑 이번에 산 지갑 아직 요거 스티커는 안뗐어요 보신 거. 너를 위한 거 <웃음> <웃음> <웃음> 귀엽잖아. 어, 까놀래. 어나 이거, 먹고 어, 그래. 너 이거 먹고 싶다데 먹을래. <웃음> <몇 개를 먹으려고. 웃음> <웃음> 너 이거 고 싶다, 귀엽잖아 까나 이거 먹고. 어먹고 싶었는데. 먹먹을어먹고어다이를 먹으려고. 어찌를 먹으려고. 를먹을어 먹으려고. 먹으 야, 이거랑 까눌라까지 하자. 아, 맛있겠다. 까눌까 뭐 무슨 러라 카라멜, 초코, 녹차. 근 말차니까 빼고, 초코는 어 아, 부메 케이크는 먹지 말자. 아, 브 아, 아, 아. 하트네, 하트. 연구한다. <웃음> 산책도 진짜 나가고 <많아>. 있어. <웃음> 와, 예. 근데 이게 진짜 예쁘다. 컵이 특이해. 어, 정말. 그래도 뭐가 고민이야? 뭐가 이거? 보람색이 더 예쁘. 컬러 먹었다 사와 밥을 껴 얼마 안하네 이현아가 사근데 야너 사러 빨리 늦기 전에 살아잉? 늦기 전에 살아잉? 아니 사이즈가 뭐가 좋을까? 말자 쓰게? 우유 구울 때? 그럼 이거 깎아 사야지 그럼 깎아 사야지 무조건 이거 우유불 때 사, 쓴다고 산다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 어, 어. <웃음> 귀여워. <웃음> 우유여. <웃음> 우유만 담아줬어. 이영아가 사진대요 와, 이아가 사줄게요. 밥이야. 밥치 오늘 드디어 제가 학원 처음 가는 날이거든요. 준비물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만드는 거 가져올 통 필요하다고 해서 통이랑 그 다음에 행주 두개 한두 개 가져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앞치마 앞치마를 가져오라고 해서 앞치마 챙기고 어? 좀 작은데? 이거는 물 실기 도구 안녕하세요 오늘 첫셨네 성함이 어떻게 되요 이거 오늘 만들어 보 거거든요 오늘 첫 수업이 마들렌이었습니다 맛있다 맛있네 그래서, 는 니는, 니는, 까지는 니는, 내려 놓으실 때도 항상 안전히 키우고 관자라면 윌! 윌 기념병원! 첫째 전문 병원은 윌 기념병원! <웃음> 어, <웃음> 너무 얇고 이건 너무 두껍고 안돼안돼요 <목살> <목살> <목살> <목살> <목살> <목살> <목살> <목살> 감사 <목소리도> 코있 아 음, 아, 음, 네. 아겠네요 그런데도 너무나도 훌륭한 업체들이 감사하고 맛있는 것 같아. 어디 거지? 에닉스. 어, 오저뒤에 우녹스 오븐도 있어. 응. <shriek> <shriek> <shriek>